혼전는 대신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안녕 어? 여러 마리 있구나 너도 있구나 졸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있을 건다 있네요 큰 방으로 주셨어요 뭐 제가 중국말 잘한다고 잘 못하는데 침대도 있고 <웃음>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충전기랑 차 마시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뭐 있을 것다 있어요 기가 하룻밤에 15,000원이었나? 진짜 싸게 했는데 욕조도 있고 양변기도 있어 창문도 있어요. 잠깐 자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날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돌릿해지고 비도 막 올라오고 자지 말 거야. 안타깝네요네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장. 카페도 되게 많고 식당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화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유리안 피자라는 걸 판매하는데. 이렇게 중국 전통 인상과 가방들을 판매하는 거구나 근데 뭔가 다 비싸 보여. 싸 쓰면 나도 중국을 입고 이렇게 트래킹하고 그런 건데. 지금 지갑들도 판매를 하고. 특산품들도 판매를 하고. 어? 마그넷도 판매를 하네요 난 나중에 마그넷 스타일 저도 구매를 해보았는데요 하음이 안주고 샀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이고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는 이렇게 베리 베리 같은 거 있어요 이 돌아다니고 보는데 좀 많다는 한국인들이 한명이 없네요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거부감이 되진 않아요 계속 이렇게 발 닿는대로 정처없이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주를 줄어들 생각을 안 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엄마 처음 봐. 엄마네 처음 봐. 엄마가 살짝 더이네요3 0쯤 되면 억울해서라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3 0분째 기다리고 는데 아직 판매를 개시를 안 하네요. 이제 판매를제시다요제주위서0 선물 받입니다 이제 뭐 만들자, 마자 바로 싹트려가 하시는 사람들이추 관련된 과자들이랑 같죄송하요도서계산에 대한 환 해야 되는 특이한 과을 보고 준비하야 오, 양으로 못 하는 도 오, 이 정도. 오, 요 정도. 오, 이 정도. 오, 이 정도. 오, 이 정도. 도네요 제발 와 결국 다 가져가셨네 맨앞프로 왔는데 결국 다 가져가셔서 음. 그래도 뭐 음. 어사람들 위해 버을 박. 일단은 물을 넣어, 네? 어, 양거 양거 또자 뜨거운 온기가 계속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식혀서 파놓보 엄청 뜨거워가지고 한시간 반쯤을 기다려서 기 개를 샀네요 음. 그래 이렇게 생겼고 음. 냄새는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음. 맛있다 되게 대추 맛이 나고 식감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운데 대추 맛이 나면서 어떤 부담스러운 대추 맛도 아니고 달달한 맛이 나네요. 이렇게 더살거요 맛은 있는데 이렇게 한 시간 반까지 기다리면서 먹을 맛은 아닌 것 같아. 요다 사실 걱정하고 기대를 안 했는데. 맛있어. 너무 이쁘다, 이 동네.